현재 아파트가 거래 절벽인 상황이고 미분양 상황에서도 수준금 만촌동 약 중인 아파트 가격이 평당 3,5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30평만 해도 사실 10억이 넘는 거죠. 도대체 이런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비행 쪽에서 수지 분수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한번 봤을 때 아파트 마진이 물론 지금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10년 전이죠. 그때 마진이 50% 정도 마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다 아니면 은 재개발 보상가격이다 해서 뭐 30-40% 얘기는 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30%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이 진짜 아파트 가격이 대단합니다. 사실 위치가 어느정도 좋다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은 뭐수중구 학구 말고는 곳없는 이 동네에 지금 가격이 이 정도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입주 물량과 그냥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2024년, 5년도 합쳐서 약 11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입주와 그냥 그리고 예정인 물량까지도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보면은 과연 대구에 이만큼 아파트를 구입을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지금도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주택에서 아니면 옛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도 많은데 물량 자체를 대구 자체에서 소화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돈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1억, 2억을 벌었죠. 그랬다면 돈매억 가지고 몇 십억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아직도 뭐 수승구의 아파트를 세네 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려고 내놨는데 팔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 뭘 했느냐. 전부 다갭 투자다. 아니면 은뭐이또 개념에서 엄청나게 아파트로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전자에 예전에 2008, 9년도에는 사실 아파트 투자를 했다가 사실 한강물을 먹은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묻는 분들 있는데 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냥 글만 읽어봐도 지금은 아파트 구입할 시기가 아니죠. 이기가 아니고 가격이 너무 또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예전의 서민들이 뭐 2, 3억대의 아파트, 그때가 가장 적당한 금액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서울 가격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다. 서울 쪽에 물론 투자를 위해서 올라가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서울하고 대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사실 뭐 외곽에 있는 분들도 수성구, 중구든, 남구든, 뭐 달수구든 외곽에서 좀 들어와서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북구도 마찬가지 모여있는 곳이 결국은 대구역 주변에 모여있습니다. 그주변이고 칠곡 쪽으로 가보면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가격이 평당뭐한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천만 원 정도면 사실 우리가 30평, 3세평3무 3천. 현에서 못해도 한1500 정도까지가 적당한 참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개발 보상 금액도 마찬가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당가를3000 정도 뭐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진은 어마어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북구태전동을 봐도 현재 보시다시피 1430만 0가 천만에 이면 33백에 3억 3천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고, 땅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평당 3천만 원 넘는 금액은 서울도 아니고, 지방 어떤 도시에서 대구 광역시지만은 대각에 자리 잡았는 아파트와 뭐가 다를까.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제 주변에 분양가 얘기도 하고, 아파트 가격 얘기도 하고, 뭐, 시행사나, 뭐, 시공사나, 이거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도 지금 시점은 아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2, 3년이 지났어도 그 이후에도 무조건 현재 입장에서는 분양 예정인 것도 미중으로 미뤄놨는 것도 많고요. 지금 시기가 워낙 지금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 할인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또 예전처럼 다시 뭐 몇천만 원으로 매득을 벌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별개적으로 아파트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분양으로 낳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사실 적당하게 마진을 먹고 다시 되팔겠다. 어차 지금은 대출이고 규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규제 완화가 일시적인 완화를 하든 아니면 나름대로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면 그때 다시 되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다른 걸로 돈을 벌수 있는 게 없죠. 주식이든 코인이다 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 분들은 봤지만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분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파트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제 주변에도 있고요. 뭐 사실 얘기를 해보면 문의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봐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위기 자체가 워낙 중주전국 시대에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지 기회가 위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입주와 그냥 예정인 아파트들이 워낙 도 많고 기존에 계획을 했다가 미중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평생에 집안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올랐을 때는 대팔고 다시 갈아타기 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근데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입주와 지금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정정근근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아파트에 아니면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 유튜브든 아니면 기사든 뉴스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동생 집을 가지고 계시든 대팔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워낙 뭐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만 봐도 아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대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물론 한 500여 편의 영상이 있다 보니까 뭐다 보시기 야 힘들겠지만은 이게 보통 7분짜리, 10분짜리 뭐 요정도니까 틈만 날때한 번씩 쭉 훑어보면 어, 유튜브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전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변의 동향과 얘기를 다 접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여유가 나더라도 한 번씩 영상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화면으로 그냥 이래 봐도 분양 예정인 아파트, 입주 물량인 아파트, 미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 은 중구든, 남구든, 달서구든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아무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뭐 아파트, 이 바람이 끝났다고 하지만은 다시 투자투기를 하려는 분들은 미문양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되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돈을 벌었던 분들 물론 부동산을 하면서도 아파트를 뭐 투자 아니면 갭투자 개념으로 해서 또 돈을 버는 분들도 지금 다 물려 있죠. 많이 물려 있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그렇다시피 응이 지머리 못 걷는다고 부동산을 하면서도 욕심을 내다보면 가게 되팔아야 되는 시점을 놓쳐서 못 팔고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예전에 하면서 뭐 땅을 구입했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건축 마찬가지 진행을 하다가 그때 상황이 좋지 못해서 물리거나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향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음, 저 지금 경상 같은 경우도 보면 분양 예정들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임당택시 쪽에 영대 상가지 주변에도 재개발 얘기를 또뭐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상황에 재개발이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되겠느냐. 물론 재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뭐 마진을 좀 적게 먹고 그냥 가격을 낮춘다면 얼마든지 성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주택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분양가만 낮춘다면 실제 뭐 어느 정도 완판 신화를 다시 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래까지도 생각은 해보는데 이렇게 보시다 시피 입주와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은 최하로최하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금매물도 마찬가지. 기존의 가격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를 감안해서 정말 이 가격이 최하가 되겠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아파트가 내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연히 가리시는 안 된다. 뭐 저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제 생각을 가지고 또 얘기를 드리고 주변에 부동산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도 얘기를 드리고 비행사 마찬가지 주변에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진행을 하고 미 분양 아파트로 다시 한번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빵가게에 가서 빵을 만드는 분한테 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빵을 구입을 해갖고 먹어본 사람한테 빵을 어떻게 하면 방을 잘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걸음매고 장에 가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죠. 그리고 군중심리 그리고 마찬가지 투자카페라든지 스터디카페라든지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갭투자를 하는 분들도 그 중에 내가 갭투자를 하면서 그냥 개미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밑에가리에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뜻다방으로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파트에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어울려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행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뜻다방을 하는 분들이나 부자카페를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쉽게 어울리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자고 어울려라.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저는 제대로 제 주변에 그냥 얘기 있는 부분만 듣고 아마 참고를 하시라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항상 눈의 말씀드리지만은 영상은 영상대로 항상 참고하시고 주변에 시간이 나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셔라.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은 그것만이 지금 할수 있는 방법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라도 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뭐 기사에 의존하고 유튜브에 의존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시기에 또한번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마찬가지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뭐 그런 날이 오겠냐. 그리고 마찬가지 건축을 하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건축으로 돈을 벌었는 분들도 사실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시절이 오겠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런 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행복하게 돈을 벌수 있는 시기를 우경조차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락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번 정확한 정보 그리고 누구나 아파트로 돈을 벌었다 더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10억이 됐다 더라 10억이 되면 뭐합니까? 팔아야죠. 몇개 먹고라도 팔아야 됩니다. 물론 그걸 뭐 여유가 있어서 가지고 계신다면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와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와 비슷한 행복의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이 그 정도 시점에서는 팔고 사고 대풀이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상가주택도 유수에 나오지만 은 대구가 전국에서 상가 매매 거래가 아주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마찬가지로 지금 소액의 투자로 상가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에 의해서는 대구가 전국에서 상가 부입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렇게 유수에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또 확인해 보려면 어차피 국토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려면 다 하죠. 근데 기사에글에 나왔는 것들은 굳이 뭐 거짓말은 하지 않, 않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상가도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한 거고요. 일반적인 메디컬 빌딩도 상가 분양을 하는 거고 일단 분양 상가들 자체가 애분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도 마찬가지. 적은 규모의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저한테 전화가 오든 아니면 실제 분양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도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갭 투자의 상가가 계속해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이쯤 되면 한번 보셨다시피 정말 물량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해 드린다고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금액 자체가 분양되는 아파트가 평당 3,300만 그리고 외곽에서는 1,300, 1,500 정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못된 투자고, 뭐, 평생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만촌동 수성구, 뭐, 꿈 빼고는 전혀 볼거 없는 동네에 그 정도 가격은 무리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분양 중인 이런 아파트 가격 자체는 월등하게 높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아는 분들은 보고 마음이안 들면 안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워낙 모르는 분들 많고 아파트에 대해서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기회가 위기가 될지 이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좌식이 된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이 영상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기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가 구입도 마찬가지 반대로 뭐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땅이 더그 이상 공급이 안되죠. 아파트는 공급이 될수 있지만 땅은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다, 뭐 하락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단지 뭐 속집에 주택이 안 팔리거나 속집에 땅이 안 팔리거나 아니면 8m, 10m에 올라가는 상승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와 상가 투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투자는 아파트 투자대로 분양권을 해서 돈을 벌었는 분들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3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갔다. 3억에서 6억까지 올라갔다. 올라갔을 때 대팔고 다시 현금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는 분들. 그래서 돈을 벌은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다고 감사합니다.